스타일업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아 할로겐 사용으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누렇고 어두운 할로겐에서 벗어나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스타일업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으면 안개등도 빠진 채로 출고됩니다 악천우시 안개등 유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큰데 말이죠 핸들 좌측에 위치한 멀티펑션 스위치도 안개등 스위치가 없고요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포티지는 타 차종과 비교해 할로겐과 LED 사양 디자인 차이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방향 지시등부터 화향등과 상향등 모두 LED로 되어 있는 풀 LED 타입이죠 LED 사양 정션박스입니다 할로겐에서 LED를 교체 시꼭 교체해야 합니다 LED 사양에 필요한 기능을 할로겐 사양에서는 지원하지 않거든요 오토 레벨링 센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있어야 검사 통과는 물론 AHLS 기능도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멀티 펑션 스위치도 안개등 사양으로 교체합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스포티지에 맞게 미리 제작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선자를 탈거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한후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헤드라이트를 탈거하고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라이트입니다. 역시 스포티지만큼 외관상 차이가 뚜렷한 차종은 없는 것 같네요. 보통 라이트 튜닝은 어두운 광량으로 고민을 하시는데 스포티지만큼은 외관 때문이라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할로겐에서 LED를 변경시 커넥터를 변환해줘야 합니다. 사양에 맞게 변환 후골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안개등 와이어링도 달아줍니다. 홀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 이용해 꼼꼼하게 자리잡아주고요 LED 헤드라이트를 장착합니다 이제 범퍼쪽 작업입니다 안개등 커버로 교체합니다 스포티지 펌번에 맞는 볼트를 사용해 안개등을 달아주고요 미점전 상태에서도 훨씬 멋진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볼드한 디자인이네요. 칼로겐 사양 정션박스를 탈거합니다. LED 사양으로 교체하고요. 마지막은 레벨링 센서 장착입니다. 우측 후륜을 탈거하고요. 정해진 자리에 레벨링 디바이스를 장착합니다 외부로 노출된 배선은 쿨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감싸 브레이크 열이나 외부 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고정용 타이를 이용해 튼튼하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배선은 실내로 들어온 다음 1열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순정 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이로 깔끔하게 고정하였습니다 탈거했던 우측 프류를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진단기를 이용해 코딩을 시작합니다. 고정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LED 광원을 지원하는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을 조절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역시 풀 LED가 주는 화려한 디자인이 만족스럽네요. 파도 걱정도 없고요. LED 특유의 특이성과 긴 수명으로 인해 안개등 작동 방식은 미등 이상에서 작동하며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우측에 있는 레버로 끄면 됩니다. 오토로 설정해 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정션박스 교체로 인해 계기판 안개등 표시도 잘 들어옵니다. 야외로 나가 신성을 확인해 볼까요? 야간 운전 및 악천후 시만족스러운 주행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입니다. 그습니다 해당